서 <웃음> 먹을 거 이모님이 다 드신다고 아니아니 역Vlog 가있어가있어 역Vlog 아 VLOG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봐요 다 좋아 좋아 내 VLOG에 어디 나와도 돼? 고마워 <웃음> <봐>, 이거 안다 <웃음> <웃음> 이러나 있는 v o g 에 나와도 되는데 그 채널을 좀 닫아 주세요. <웃음> 나는 나와도 되는데 그 채널을 닫아 줘. <웃음> 나와도 되는데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언니도 모르잖아요. 예, <웃음> 네, 그러고 싶어요. <웃음> 그거 알지. 그 변조하는 게더 귀찮은 거 자. 자기 감성으로 또영 씨. 이렇게. 더치 커피 물 리필 원하십니까? 네. 너무 잘했다. 서워요 여기서 끝날 수 없지. <웃음> 아, 안돼 안돼 안돼. 나영씨물리 <웃음> 원하셨습니까? 송나영 씨, <웃음> <물 리핑을> 원하셨습니까? <웃음> 씨 오른쪽 다리 물 리필 원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오른쪽 다리.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원하시면 물 리필 나왔습니다. <웃음> 이렇게 생각해 언니들. <웃음> 아유 정말. 를 넘친다. 너 어, 브이로그 재밌으라고 에? 이렇게 하는 거야. 뭐 <웃음>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챙겨.